안녕하십니까 1월 5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천가스 하락세로 유럽증시가 상승하며 투심회복이 되었는데요 이 상승세는 뉴욕증시까지 이어지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는 48.4로 집계되며 두달 연속 위축된 상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f m c 에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올해 금리 인하 시작은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했네요. 이에 따라 시장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소폭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2월 기준금리는 0.25% 인상 가능성이 72.2%로 예상되고 있네요. 유가는 글로벌 긴축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FMC 의사로 발표해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지만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어 내심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조기의 금리 동경이라든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도 있겠네요. 탄탄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연준의 고민은 여전히 깊은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이 앞으로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지표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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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5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5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22시 30분에 발표하는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발표가 있으며 이전치는 22만 5천 건이며 예측치도 동일한 22만 5천 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익일 01시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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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추하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bye